딱 이렇게 하고 리롤 해가지고 불안 딱 까비 오케이 든든해 살았 는데 오 뭔가 때려 줘 유명 인면 은샀 는데 와 다음 달에딱돈되 죠？아, 뭐 저런 되게 져야 돼. 맘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켜 갈씨름 한번 해봐어씨름 한번 해보겠어? 갈씨름 한번 해보름한한보한방에인생어 오오오! 오, 오! 씨발! <웃음> 존나 잘 싸워! 아니, 미쳤어! 아니, 너무 잘 싸웠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되네. 미쳤어! 아니, 어미 반박했다는건 레전드야. 말도 안 돼. 아 이거 너무 잘 싸웠는데? 어... 뭔가 되게 하고 싶다, 근데. 알았어. 한번 해보자. 어, 그렇게 손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잠그고, 이거 사면은 딱 돈이라서 대박네 칼리코스 뽑고 시작할게요 그냥 뭐재민데? 본유합체안아 뭐 <웃음> 이거 개날먹고 은근히 잘되네 이걸로 버티고 레벨업을 뛴다아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게임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미 칼레코스 안 나와서 망했는데 <목소리> 얍삽이의 승리지 아우, 1 0 0 아니네 즐거웠다 아 근데 죽일 확률이 좀 낮네 아, 이놈의 성공은 언제쯤 하냐? <웃음> 이번 연도 안에 성공하냐? 얘안 죽은 것도 레전드다. 갑니까? 골드릴! 오우. 아, 괜히 자리 차지해가지고, 화생 안 쳐졌나? 아, 이다깔겼다 이거는 무조건이겠다. 야, 이번에 환생까지 꺼진다. 야, 마지막은 환생까지 드디어 환생을 보네요 드디어, 드디어 환생을 보네 아하, 좋아, 좋아, 좋아. 여기까지는 쭈꾸미도 못써요. 그니까 지금 그냥 구울, 구울한 개더 찾아가지고 환생 여기밖에, 여기거는 거밖에 없다니까 지금? 계신... 내일에 이거 못 뚫을 것 같은데? 이거 점점 체력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어 좋아 좋아 다음 턴엔 진짜 못 뚫는다. 다음 턴엔 진짜 못 뚫을 것같던데 이것도 근데 순서대로 싸움 이긴다는 거야. 60퍼면 그러니까 리븐데어가 한두턴 정도 버티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리면 진다는 거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래 이러면 이긴거 아닌가? 됐지 여기서도 아야 이거는 무조건 이겼어식물 때문에 공격탄 밀려가지고 이분데안 죽거든요 아 근데 식물이 죽을 수도 있구나 아 아니네 알겠어 아, 이러면 끝났어 이러면 끝났어 아하 이거 씨, 근데 좀 아쉽긴 해 살짝 아쉽네 아 근데 이거 아쉬울게 없는게 다음턴에 적겠다 이거 딜이 잘리는데 지금 야 지금도 딱딜이야. 이거 한개 빼고 딱딜이야 지금. 야 이게 딜이 모자랄 거는. 와 좋다. 확률 계산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억울해할 수 있는 25% 이하야. 이건 내가 이긴단 얘기야. 나이스. 이러면 이기지 않았나? 이겼다. 이겼다.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리치왕, 어, 나갔네? 아, 1등으로 것 같네. 아, 나갔어. 리치왕, 미친놈이래. 어, 되게 약한데. 좌밥인데. 아왜 어, 나갔는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겼잖아 얼마? 아니 뭔데? 아니 왜한 리창이라고 본인 환야 영능 자기한테 쓴 거야?